안녕하세요. 프로엔잠로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근래에는 듣지 못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한 말을 종종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직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졌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번에는 기회가 맞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감히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면 은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 모르잖아 그러면은 정규장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정규장이 되기 전에 살수 있는지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팔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취미로 뭘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고 했을 때 골프를 처음 칠때 드라이버가 멀리 가는 걸 아나요? 아이언을 쓰는 걸 아나요? 퍼터를 언제 쓰는지 아나요? 모른다고요 왜냐면 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로 무엇을 할때 엄청 공부하잖아요 저희가 공부해서 실력을 가면 갈수록 좋게 만들잖아요 저희가 맞죠? 근데 그건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돈을 쓰는 건데 주식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부는 더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접했는데요 그 전에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돼서 아 이거 돈이 되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8월달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였어요 다행히도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0만원이었었는데 엄청 열받더라고요 저는 아 이게 뭔데 내 돈을 아사가어 아, 열받네 그래서 책을 한번 봤어요. 책을 한번 보고 나서 회사에 가서 항상 하던 게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못 오는데 차트를 그냥 봤어요. 어떻게 올라가는 원리인가 어떻게 떨어지는 원리인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달달이 수익을 계속 냈었어요. 심지어 저는 투자를 할때 경제신문도 봤었거든요. 경제신문을 보면서 참고만 하지 투자를 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고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작전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가지 종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이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은 이러한 말 들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한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어 저는 핸드폰으로 매일경제가 이제 속보로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발생을 했을 때 구제역 관련주를 알아보면 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시세가 반영이 돼 있다고요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단타성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면 은 테마주다 보니까 그 다음날은 또 떨어져요 대부분이 이게 그럼 물리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손절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벌수 있는 돈을 여기에 물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웃음> 이거를 계속 윤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거 영상 100날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거 영상 한번 보는 거보다 책을 100번 100번 보는 게 나아요 자기한테 얻는 거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잊혀지는데 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잊혀지진 않거든요 어, 저는 경제 서적을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을 볼때 공부를 하듯이 좀 읽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아 정말 중구난방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진짜 저는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주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사, 사람이 아니고요 주식을 막 입문한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더 알아봐요 왜냐면은 수익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계좌에 쌓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하셔야 됩니다 공부 저는 진짜 그거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 유능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두 잘 돼야 되잖아요 정말.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메시지만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아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또 엄청 춥잖아요 15일은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16일이 내일도 되게 추울 거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기상캐스터가 아니고 이게 뭔지 <웃음> 어. 일단은 그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니까 정말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힘내시고 저는 항상 응원을 해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